문재인은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6일 남긴 5월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기어이 의결하고야 말았습니다. 이로써 향후 검수완박법안은 관보 게재 등 실무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표되면서 이후 4개월이 지나는 9월 시점부터 시행이 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주기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신문방송매체 여기저기에서 올라오면서 행연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또 한번 문재인이 그러면 그렇지 라면서 사람을 잘못 봤다는 자괴감에 가슴을 쳤던 날이었을 것입니다. 문재인은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기다리며 국매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오후 4시로 했다가 다시 2시로 고치는 등 누가 보더라도 몸이 달았구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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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동병상련의 아픔 또는 걱정 아니면 공포감을 함께 공유해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감옥 갈 걱정은 덜었다고 서로 잘됐다고 축하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검수안박법을 공표한 지금 나름 회한의 미소를 짓고 있을 두 사람의 얼굴이 서로 겹쳐 보이면서 기분이 많이 더러워지는 것은 저만의 느낌 은 아닐 것으로 믿어지는데 여러분의 기분은 지금 어떠십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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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해가면서 온갖 위법 탈법을 동원해가면서 통과시킨 그들은 하늘이 두렵지도 않은 명인데 어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정말 자기네들 뜻대로 되는지 말입니다 이 시간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들의 의도대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 완성됨으로써 문재인 이재명에게 완벽한 방탄복이 만들어질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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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해됐고 이같은 법률행위는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의 주발의자라는 점 민영배의 행동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비진의 의사표시와 통정허의 표시 행위 다시 말하면 민영배의 탈당 이 진정한 의미의 탈당이 아니고 가짜로 탈당한 것임은 법을 추진한 민주당도 민영배 의원 자신도 그리고 국힘당 의원들과 국민 모두 도 빤히 아는 사실로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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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쟁점인데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검색에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과도하게 제안했는지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헌법 12조 3항과 16조는 검사를 영장청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에는 수사나 수사권이라는 직접적인 용어가 등장하진 않지만 영장청구의 전단계가 수사며 수사를 통한 범죄 혐의의 확신이라는 전제를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상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해석되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74년 동안 검사가 수사의 주체임이 단한 번도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지적된 바 없으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한 법률이라는 주장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헌재의 이번 권한쟁의 심판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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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을 더 사랑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이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은 믿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영상이 길어짐으로 2부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이어질 2부 의 영상은 검수한박 법안을 폐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방법 두 가지 더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이 법의 처분에 따라 감옥에 보내질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들을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